배수성 네. 돌연변이가 있는데, 음. 이때는 요리가 돼가지고 나타나요. 음. 네. 염색체가 두 종류가 있으네요. 상염색체랑 상염색체가 네. 있는데 네. 여기 종류에는 다운 증후군이랑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 안녕하세요